자, 4장에 유기물질을 만들어 내기, 유기물질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반응,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물질의 최소 단위가 우리가 분자 단위였다. 그러면 그 물질이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변화를 일으킬 거 아니에요. 물질의 변화, 변화 혹은 변환, 뭐 체인지입니다. 바꾸어지는 거. 이걸 우리가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반응이 어떤 반응이 있느냐? 굉장히 많은 반응이 있습니다만은. 자 반응 결과로 보세요. 우리는 생명 형태가 다양한 지구상에 살고 있으며 그 결과 유기 반응 항상 우리 주위와 몸 안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식 소화 흡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소화 단계부터가 물질의 변환 반응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반응이 몸뿐만 아니라 반응 결과로 여러가지 새로운 합성유기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에 합성 유기화학의 대표적인 거, 주변에 플라스틱 종류라든지 섬유, 의약품, 이런 거 새로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만들어낸, 물론 천 년에 있는 걸 가지고 활용을 할 수도 있지만, 천 년에 존재하지 않는 거 만들어냅니다. 합성을 해냅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수의 다양한 반응이 있지만, 모든 유기물, 유기화물의 어디에 분자 구조의 바탕을 둔몇 가지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반응 형태와 메커니즘의 근간 논리적 골격 내에서 반응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반응으로 인해서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자, 반응 여기에 나오는 메커니즘 그러는 용어가 나옵니다 메커니즘을 다른 말로 우리말로 기전이라고 이름을 혹시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뭐 반응 기전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떠한 경로를 따라서 반응이 일어나느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대구에서 출발해서 자, 서울 도착하자 그러면 종착점은 서울이에요. 그런데 가는 길이 다양하죠. 뭐 가는 길이 한, 곳, 한 길이 한 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차로 갈 수도 있고 비행기로 갈 수도 있고 가다가 쉬었다가 갈 수도 있고 뭐 가는 길이 딱한 길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출발 지점에서 종착 지점 그 사이에 가는 반응의 경로가 있습니다. 그 경로 하나 하나를 우리가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해요. 자, 반응 메커니즘이다. 그러면 반응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반응이 일어나는 걸 반응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반응식. 자, 반응식은 이렇게 반응물과 생성물이 어떻게 변환되었는가를 설명해준다. 그 식이 반응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로서, 자, 봅시다. 여기에 탄소, 탄소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죠. 자,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데 이 탄소, 탄소 이중결합이, 자, HCL이라고 그러는, 자, 염화수소를 만약에 반응을 시키면은 이 이중 결합에 이와 같이 첨가 반응 혹은 부가 반응이라고 그래요. HCl이 첨가되어 가지고 이와 같은 물질이 생깁니다. 꼭 HCl이 아니고 자, 여기에 물을 첨가하면은 물이 첨가됩니다. 그다음 이중 결합 가지고 있는 불포화 지방산에 수소를 첨가하면은 포화 지방산이 돼요. 그걸 우리 수소 첨가 반응이라고 그래요. 막뭐 이런 반응들이 자, 반응물이 생성물이 화살표. 왼쪽에 반응물 화살표. 그다음 오른쪽 생성물 이렇게 반응식을 씁니다. 자, 반응식을 쓰는데 이제 반응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이걸 반응을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반응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 이 치환 반응이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자, 영어로는 Substitution Reaction, Substitution Reaction, 그럽니다. 치환 반응. 우리말 글자 그대로입니다. 자, 여기에 탄소에 A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데, A가 빠져나가고 그 A자리에 B가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리바꿈했다 치환됐단 말이에요 자, 이런 반응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거 반응 자, 여기에 탄소 탄소에 이와 같이 B와 A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 B와 A가 제거되는 반응입니다 제거 반응 Elimination Reaction 그래요. 제거 반응 그러면 제거 반응의 역반응 그러니까 역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지금 얘기하는 첨가 반응 다른 말로 부가 반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Edition Reaction 지금 보시면 제거 반응의 역반응이 첨가 반응이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치환 반응이라고 하는 치환 반응이 있고 이거 어려워서 이해 안 되는 거 없잖아 그렇죠? 자, 이와 같이 제거가 되는데 만약에 물이 제거되면 탈수 반응이라고 해요 탈수 반응 그다음에 가수 반응은 물을 부과해서 부과시키는 이 부가 반응, 첨가 반응이에요 우리가 가수분해 반응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가수분해, 가수분해. 그건 물을 첨가 반응, 부가 반응을 시켜가지고 분해가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다시 말해서, 녹말 분자가 자 이렇게 다량체로 존재하는데 거기에 가수 하면은 분해 반응이, 가수분해 반응이 일어나면은 이제 하나씩 단당류, 뭐 2당류, 3당류로 가수분해 하면은 분해가 되어가 나와요. 그때 가수분해. 농말뿐만 아니라 뭐 지방, 지방에도 가수분해. 그러니까 자주 나올 거예요. 가수분해 반응. 그럼 크게 나눠서 이와 같이 반응을 세 가지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치환 반응, 제거 반응, 첨가 반응 자, 이 반응이 있다는 건 우리가 반응식을 딱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응 종류를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 나오는 것이 반응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자 자, 반응 메커니즘이 뭐냐 반응식은 화학 반응이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설명해준다. 다시 말해서 출발 화살표 생성 출발 물질과 생성 물질만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그죠? 반응식에는 그런데 반응 메커니즘은 실제로 화학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해준다. 자 대구 출발 서울 도착 그거는 반응식이 나타내주는 거고. 어떠한 길로 갔는지 갔는 길까지를 설명해 주는 걸 반응 메커니즘을 반응 메커니즘이 설명을 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반응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면은 어떠한 길로 서울에 갔는지를 알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반응 메커니즘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반응 메커니즘은 뭐잘 상세하게 이해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 크게 나눠가지고 이와 같이 두 가지 타입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뭐냐 하면은 자, 여기에 두 가지입니다. 자 보, 보시다시피 반응물 이게 출발 물질입니다. 생성물 이게 최종 도착지입니다. 대구 출발 서울 도착입니다. 자, 그런데 갔는 길이 반응 메커니즘으로 보면 이와 같이 전이 상태를 거쳐서 갔는 경우가 있고요. 자, 이와 같이 뭔가 전이 상태 그다음 중간체라는 중간체를 거쳐서 전이 상태 두 단계 사이에 중간체라는 중간체를 거쳐서 갖는 반응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분명히 대구 출발 서울 도착인데 자, 이 경우는 전이 상태와 중간체라는 두 가지 중간 어? 에, 반응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이 얘기는 중간체는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확인이 가능해요. 그런데 전이 상태는 확인, 확인이 참 거의 어려워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등산을 갔는데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는 꼭대기에 바로 내려와야지 여기 앉아있다가 보면은 바로 떨어져 버립니다. 낭떨어지요. 여기는 보시면은, 자, 산을, 등산을 하나 고개를 넘었고, 여기에 내려가니까 약간 평평한 데가 있어가지고 좀쉴수 있어요. 쉴수 있다는 얘기는, 요, 여기에 잠시 쉴수 있는 상태에서 이 중간체는 우리가 확인이 가능해요. 아, 이게 쉬고 있다는 게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나서 제2전위 상태에 거쳐서 생성물이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중간체를 거치느냐, 전위 상태를 거치느냐, 이두 가지 종류로 나누겠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어, 우리가 대구 출발, 자, 서울 도, 도착인데, 여기는 추풍령 정도 가서 내가 쉬었다가 갈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는 비행기 타고 갑니다. 비행기 타고 추풍령 고개에서 쉴 수가 없잖아. 그냥 가면은 계속 가야지. 안 가고 있으면 떨어져 버립니다. 자, 이렇게 두 단계 메커니즘을 우리가 설명을 하고 그러면은 확인이 가능한 중간체가 어떤 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중간체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느냐? 자, 이세 가지 종류가 중간체 종류입니다. 자, 카보 양이온. 탄소에 요 플러스 되어 있죠? 카보 양이온. 그다음 카보 음이온. 그다음 전자 홀로 된 전자 하나를 가지고 있는 자유 라디칼. 요세 가지가 중간체 종류입니다. 그러면은, 이세 가지의 어떤 형태로 진행이, 반응, 진행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카브 양이온인지, 음이온인지, 라디칼인지, 라디칼로 진행된다. 이러면은 라디칼 반응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것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막 중간체가 있는데 그 중간체 이세 가지 종류가 있다. 자이 정도만 우리가 보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 라디칼 라디칼 많이 들어보셨잖아. 라디칼 자 라디칼이 보시면은 이와 같이 홀로 된 전자, 전자 하나를 홀로 가지고 있는 화학종을 라디칼이라고 해요. 그러면 항상 홀로 된 전자를 가졌는 라디칼은 굉장히 외로워요. 그래서 짝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짝을 찾으려고 반응성이 굉장히 큰 화학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몸속에 만약 라디칼이 많이 발생되면은 몸 정상세포도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라디칼 만약에 생성이 된다면 은 빨리 라디칼을 없애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 작동이 되어야 돼요 그게 작동이 안 됐을 때 건강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탄소하고 L 그런 어떤 이저 어?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 있는데 만약에 L이 서로 너 하나 전자 내라 나 하나 내게 그런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를 두 개를 다 가지고 나가 버리면 이게 카보 양이온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씩 가지고 가면은 자유 라디칼이 만들어지고 만약에 탄소가 이 전자 두 개를 다 당겨가지고 L은 그냥 몸만 나가라고 쫓아내버렸다면 카보 음이온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는 건 없잖아 그죠 자, 그래서 카보 양이온 카보 음이온 자유라디칼 자, 이세 가지 종류가 중간체로 존재한다 중간체로 존재한다. <웃음> 아, 자 그러면은 계속 좀 진행할게요. 음. 자 여기에 뭐 전자가 부족 뭐 양전화 뭐 그러고 나오는데 이거예요. 친전자체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친핵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친전자체, 에렉트로파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렉, 에렉트론, 전자 얘기고요. 뭘 좋아하다, 이런 뜻이에요. 친전자. 전자를 좋아한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전자를 좋아한다는 얘기는 전자를 당겨올 수 있는 힘이 세다, 이 얘기예요. 자, 이런 화학적이 있잖아. 그죠? 그 다음, 친핵체. 핵은 플러스 차지를 띄고 있잖아요. 그죠그데 핵을 좋아한다 얘기는 어때요? 플러스 전기를 좋아하는 거는 사실 마이너스 음의 전기를 띄고 있는 화학종이잖아. 그렇잖아. 플러스는 마이너스 띄는 화학종을 좋아할 수밖에 뿐이잖아. 뭐 친전자체, 친액체 그러는 이 용어만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다, 아, 들어보셨다 그러고 넘어갑시다. 자 넘어갑니다. 아 그다음 나오는 것이 뭐 극성 뭐 그리고 쭉 나오는데 쭉 건너뛰고, 자 건너뛰고요. 아저 뒤쪽에 가면은 뭐 여러 가지 반응 반응 나와요. 자 나오는데. 자, 여기에 무슨 반응을 한번 볼까? 아까 얘기했습니다. 탄소하고 수소하고 결합되어 있는 이 수소가 수소가 나가고 그 자리에 만약에 Cl2 염소 가스를 반응시킨다면은 수소가 나가고 그 자리에 염소가 치환돼 들어올 거예요. 맞죠? 치환 반응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자, 치환 반응이 일어나는데 일어났을 때 자, 이 치환 반응이 치환 반응으로 만들어졌는 물질을 예를 들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CH4 메탄이라고 그러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여기에 치환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염소 가스를 돕겠습니다. 염소 가스를 반응시키면은 이와 같이 수소 하나가 염소, 염소로 치환되는 물질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 염소 두 분자 치환되는, 세 분자, 네 분자 다 치환되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진다. 치환 반응으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들어본 물질들이에요. 이거. 자, CCL4, 뭡니까? 사염화탄소 그러는 겁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사염화탄소 처음 들어보셨어요 그 다음 CHCl3 클로로폼 들어보셨습니까 클로로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 CH2Cl2 메칠렌 크로라이드 해서 아, 이거는 좀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 그다음 CH3Cl, 메틸 크라이더. 자,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나? 치환 반응에서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치환 반응에 의해서 이런 물질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자, 이 반응이 메커니즘으로 따지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만들어지느냐 자, 그것이 지금 설명하는 것이 할로젠화 메커니즘 그런데 이 메커니즘이 지금 얘기해서 보세요. 자, CH4의 염소를 반응을 시킨데 여기에 총매로서 빛을 갖다가 쪼여줘야 됩니다. 뭐 어찌하든지 이 반응을 일으키면 치환 반응이 일어나요. 자, 일어나는데 반응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메커니즘이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이겁니다. 자 처음에 염소, CL2 염소가스가 빛 혹은 열에 의해서 염소 원작했는데 CL 홀로 된 전자 하나 가지고 있죠. 보이죠? 이게 염소 라디칼입니다. 염소 라디칼이에요. 홀로 된 전자 하나를 가지고 있는 화학종. 여기에 염소 원작을 했는데, 지금 보이는 홀로 된, 나머지 여기에는 짝을 이루고 있잖아, 전자가. 짝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는 짝을 이루고 있지 못하죠. 홀로 된 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 화학종이 라디칼입니다. 이거는 자기 짝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반응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짝 전자 하나를 가졌는 화학종과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그 반응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자, 염소라디칼이 생기고 나서, 그 다음 이 수소 자리에 염소라디칼이, 어? 자, 수소를, 수소, 수소를 하나 떼가지고 와버립니다. 떼가지고 오니까 자기는 HCL, 이제 짝을 찾았어요. 그럼 여기에 CH3가 또 라디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라디칼은 또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짝을 찾습니다. CL2 염소, CL2 염소 분자를 공격해가지고 자기 짝을 찾았어요. 그러면 또 염소 라디칼이 또 생기죠. 그이 라디칼이 또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이 계속, 라디칼 반응이 계속 진행됩니다. 사이클이. 돌고 나서 나중에 이 라디칼 반응을 끝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라디칼을 없애줘야 돼요. 그러면은, 자, 제일 처음에 이 반응, 개시 반응이 있고, 계속 전파되는 반응이 있고, 최종적으로 반응을 없애려고 그러면은, 라디칼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 라디칼 사라지려면은, 만약에 염소, 라디칼 두 분자가 짝을 찾아서 한다면, 염소, CL2, 염소 분자가 만들어질 거고, 그죠? 그 다음에 CH3 라디칼이 CL, 라디칼과 만들어진다면 CH3CL, 며칠, CH3CL. 그 다음 또 이제 한번 보세요. CH3CH3, CH3 라디칼 두 분자가 결합되면 CH3 두 분자 C2H6, 에탄이 만들어져요. 어, 처음 반응 시작했을 때, 메탄하고 염소개스만 반응시켰는데 나중에 생성물을 보니까 에탄이 만들어져 나와 자 이렇게 해서 이 반응이 바로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라디칼 반응으로 이렇게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자왜 교수님 뭐 우리 식품과 관련 없는 이, 이 반응을 여기서 소개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식품에서요, 이 라디칼 반응으로 식품 품질 굉장히 망가뜨리는 반응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라디칼 반응이다. 라디칼이 뭔지 몰랐는데, 오늘 라디칼 반응까지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자, 라디칼이 뭐냐? 홀로 된 전자를 가지고 있는 화학종을 라디칼이라 한다. 됐습니까? 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은, 사장은 우리가 어느 정도 반응을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탈수반응입니다. 물이 빠지는 탈수반응, 그 다음 가수반응, 그 역반응, 가수반응 탈수반응, 가수반응 우리 식품에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소화, 흡수 전부 가수분해반응입니다 그래서 탈수반응의 역반응, 가수반응 가수반응 결과 분해가 되는 반응 자, 이렇게 해서 반응을 4장의 반응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어서 5장을 한번 볼게요. 자, 5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알켄 알카인의 반응 그런데 뭐냐 하면 이중 결합 삼중 결합 얘기입니다. 자, 이중 결합 삼중 결합에서 일어날 반응이 뭐가 있느냐? 결국에는 첨가 반응. 맞죠? 첨가 반응 일어납니다. 그 첨가 반응에서 물이 첨가되는 첨가 반응. 그 다음 여기는 HCl, 할로겐화 수소가 첨가되는 반응. 자, 이런 반응들이 첨가 반응 예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자, 수화 반응 그러는 게 보이죠? 수화 반응. 이중 결합에 물을 물을 물을 반응을 시키면은 이와 같이 H-O-H가 이중 결합에 들어갑니다. 부가 반응, 그러면 첨가 반응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O-H가 알코올기예요. 알코올이에요. 이 알코올 무슨 알코올입니까? CH3, CH2OH. 에탄올이잖아. 자, CH2, 이중결합 CH2. 에텐이죠. 에텐. 이중결합 에텐. 에텐에 이와 같이 물을 첨가시키는 반응. 이게 수화반응이라고 이름 붙였나. 이 반응 하면은 에탄올이 만들어집니다. 에탄올을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먹는 에탄올은요 이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정 발효시켜서 에탄올을 만들었는 그 에탄올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이건 화학 반응에 의해서 에탄올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공업용으로 이제 씁니다. 그러면은. 뭐 공업용 에탄올은 뭐고 뭐 주정 에탄올은 에탄올은 아니냐 어떻게 보면은 에탄올은 에탄올이지 뭐 주정에서 만든 에탄올은 다른 에탄올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식용으로 하는 것은 주정을 발효해 가지고 증류해 가지고 나온 걸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 이중 결합이 있는데 수소를 첨가하는 수소화 반응 자, 이 경우는 불포화 지방산을 포화 지방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경화유 만들기 위해서 경화유지 그러는 거 있죠 그 반응이 바로 이 반응입니다 이 반응이에요 자 나중에 그 나올 때, 아, 그 반응이 있었구나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메커니즘 뭐, 카보 양이온, 카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복잡해서 카보 양이온인지, 음이온인지, 막 이거는 몰라도 좋아요. 자, 이렇게 반응식을 쓰고, 반응식은 너무나 간단해요. 출발! 도착점! 근데 실제로 어떤 반응 메커니즘을 거쳤는지는 설명이 안 되잖아. 그거는 이 반응 메커니즘으로 이제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에, 여러분들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니까 같아요. 아시겠어요? 자,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그 다음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질들 많이 어? 만들었어요. 자, 보세요. 표 5의 1을 한번 열어 보세요. 표 5의 1. 자, 표 5의 1에 보시면은 자, 폴리에틸렌입니다. 자, 여기에 에틸렌을 이렇게 첨가 반응으로 폴리머 중합체를 만들었던 겁니다. PE 그다 우리가 많이 쓰죠 필름으로 많이 쓰잖아 비닐하우스 만들고 저밀도 포리에칠렌 고밀도 포리에칠렌 자 이와 같이 포리에칠렌 그 다음 포리프로필렌 BP 많이 씁니다 실내외 카페터뭐그 다음 포장지 포장지로 좀 포리에칠렌 에칠렌은 조금 이렇게 잘 찢어지는데 포리프로필렌은 강도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비닐봉지라든지 이런 쪽에 포리프로필렌 많이 씁니다. 포리스타일렌 스티로폼 쓰고 있죠. 뭐 음료컵 일회용 컵 많이 씁니다. 그 다음 포리메칠 메스 아크릴레이터 그 다음 포리비닐 크로라이더 PVC 파이프 종류 그 다음, 포리, 비닐리, 비닐리딘, 크로라이더. 자, 식품 포장 용지로 뭐, 싸란, 그러면서. 그 다음, 테프론. 테프론 코팅되어 있는 조리기구 많죠.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첨가 반응으로 만들어진 물질들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정도, 아, 이런 물질들이 이렇게 첨가 반응으로 만들어진다 정도만 우리가 아시고 자 5장 또 끝났습니다. <웃음>